이거 엄청 좋다 여기 저쪽 저쪽에 인당인은데 혹시 혹시 종니 있니?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도해는데 영상 보기 전에 잠깐 그키와 로젠제는 우결을 하고 있다 우결한 지는 한 달도 안 됐으며 오늘이 첫 데이트 날이다 스수가 데이트에 본으로 개입하는 룰도 있으니 이들의 첫 데이트 모취록 잘 즐겨주길 바란다 그래 그... 아 오늘은 음. 내가 여기서 이맨마하가 되게 그 데이트하는 장소로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 우리 먼저 그러면 밥을 먹으러 가자 저기 내가 아, 좋아, 좋아. 그게 유명한 레스토랑 하나 예약해놨거든? 어, 너무 좋아해 나 따라와 가자 자 일로 일로 이쪽으로 가면 돼 음. 이쪽가 걸어, 걸어가면 돼 걸어, 걸어서 어.. 어떻게 걸.. 아.. 이렇게 어그렇지 아, 엘프가 좀 빠르군 <웃음> 어.. 어 아허티야 조금 조금 복복을 조금 맞춰주지 않.. 너 그럼 왜 맨발이 미티야 그리고? 미티야 <웃음> 아니 옷을 보느냐고 그침물까지살 시간이 고그러 맨발이.. 아.. 아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도 맨발로 합니다. 나도 맨발로 합니다. 아 그럼.. 아니, 어. 아니 무슨.. 맨발이 좋지.. 아니, 그냥... 음. 아 여긴데 <웃음> 여기가 그 오후리오스라고 네, 진짜 아 내가 세달 전에 예약했어 어? 여기 잡을라고 내가 그 리버뷰 쪽으로 예약해달라 했거든 어? 아 진짜 그거 엄청 좋다 되게 저쪽에 성당인 것 같은데 혹시 종교 있니? 아튼 시이아아시아아 시민... <웃음> 아, 아, 아, 아... 혹시 오빠는 어떤 아나 종교 큽틱이요? 아. <웃음> 사실 그 종교를 하나 좀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끝티야 네네 도를 좀 알고 있니? <웃음> 아 도요? 도 도는 잘 모르는 것같아아 그렇지 모를 수 있지 어... <목소리> 혹시 그 네. 내가 흐티가 너무 오늘 데이트 첫 데이트고 하는데 미안하게 그래도 꼭 말해야 할것 같아서 말해야 할것 같은 데 네, 네. 흐티의 모습을 보니까 네. 조상신께서 많이 노하신 것 같지? 아아제 그래서 조상심. 어 그래서 음, 지금 음, 제사를 좀 지내야 되는데 혹 그럴 생각좀 있니? 어이상한데 이거 좀 있니? 아니 아니 오늘 진짜 그래도 물어보긴 물어봐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제사를 혹시 지낼 생각 있는지 안 물어보는 거 있는지 안. 그 조상식님이 노하시는 것보다 제가 그렇게 제사를 치면 저희 아트 시민이님이 노하실 것 같거든요. 아. 티도 <웃음> 그 혹시 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니? 뭐가 준비한 게좀 있는데 이제 연애 타입도 약간 알아볼 겸 서로 어 반말, 반말 좀 할게. 어어 어, 어, 어, 반말 해. 어. <웃음> 어좀 어색해진 것 같아?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나나 되게 자연스러워. 나 되게 좋아. 너무 색다른 모습이다. 아, 음. 아 그러면 내가 준비한 거는 이걸로 되게 재밌게 토론을 하더라고 예를 아. 들면 어뭐 클럽에서 만난 애인과 결혼이 가능한가? 뭐 이런 거? 아 클럽에서 만난 애인과 결혼이 가능한가? 어,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데이트 어. 데이트날 좋은 주제인 거 같다 그래 어 절친의 애인이 내전 애인이라면?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나는 나는 니가 난 뭐라도 난, 난 되게 좋아 아 정말? 어떤 거는 난 너무 좋아 지금 그래서. 그럼 음. 아, 뭐 서툴은 애인, 능숙한 애인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이거 할까? 우리가 첫 데이트잖아. 그렇지 첫 데이트지, 그렇지. 어? 근데 연애 첫날이라고 하긴 하는데 스캔십 <웃음> <퀸십> 어디까지 가능한가? <웃음> 그렇지 그 주제가 되게 오픈적인 느낌이다, 약간 그 미국 같은 느낌이다, 약간 화이 스타일. <웃음> 어 그럼 내가 먼저 말할까 아니면? 어 먼저 흑 티가 먼저 말했죠 나는 포옹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어 포옹까지 어그 당연히 음. 그럴 수 있지 그아첫 데이트 때? 응응 음, 음그 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아 목이 좀 타네 음. 근데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좋아하면 그렇지만 만지고 싶은 게 맞지 않을까? 그럴 수 있긴 하지 그럼 아니 물론 데이트 때 그렇게 이렇게 만나면 어, 이렇게 스킨십을 좋지 좋지 좋지 좋지 음. 음. <웃음> 나는 음. <웃음> 나는 유교맨이라서 아 <웃음> 유교맨이라서 그손 손전 순결주의자야 내가 그래서 아 어, 그래서 응. 그 이게 그손 만지는 것도 안돼 나는 <웃음> 하지만 지금 어손 만져도 돼? 물어보고 싶다. 어, 혹고 어, 그니까, 어, 그니까, 아, 아, 그 그래도 첫 만남이라서 내가 또 약간 저거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아, 음, 혹시 오늘 첫 데이트인데 그러면 손만 만지는 것도 괜찮니? 그러면 난 더한 것도 해도 되는데. 많이 이렇게 그 열려 있구나.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그런 거 별로 나는 가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 아, 아 그렇구나. 어. 고마워. 와, 음. 이벤트를 준비를 어, 이벤트? 아, 어머. 고마 아, 또 밤이라서 이런 거해 주는구나.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 너무 로맨틱한데 아 너무 좋다 진짜 응? 아잘 먹었어? 어, 어 벌써 너무 배부른데 아 배불러? 아 그럼 이제 슬슬 다 먹었으니까 어, 나가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될것 같은데 음.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음. 아 음식이 조금 냉동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서 잠깐 나가는 길에 조금 아까 말했다 웨이터 아 괜찮았던 계산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웨이터 여기 음식이 냉동이에요? 좀 그런데? <웃음> 어. 야, 알래스카에서 잡아온 거래잖아. 아, 그래도 냉동이다? 어, 아, 그래. 음, 알겠어, 알겠어. 어, 아, 흐트야. 먼저 나가 있을래? 내가 여기서 결제하고 나갈게. 나가서 기다리고 어, 있으면 네? 될것 같아. 음, 네. 여기 결제요. 어, 895,890 골드. 잠깐요. 내, 내가 잘못된 건가?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오, 이상하다. 잠깐만 어? 왜 이렇게 계산이 오래 걸렸까어 아, 아, 예! 좀만 기다려 금방 한 나갈게 음? 어? 그냥 카드이 직원분이 모르겠는데. 계산을 좀 처음이라서 그런지 직원이 조금 어, 약간 아, 아. 어려운 것 같아 약간 음. 초보자분이 음. 초보자분이구나 어... 좀 약간 한지 어려워가지고 아네네아 괜찮습니다 음. 아,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음. 아 됐어? 어 아, 됐어 됐어 음. 아좀 오래 기다렸지 아좀 이렇게 약간 좀 결제를 초보로 하셔 가지고 아 음. 자 이제 저쪽으로 아, 걸을까 좋습니다. 아 좋지, 좋지. 아이 이멘마가 되게 보기 좋다 그지 음 너무 분위기 너무 좋다 어, 어? 우리 여기 왔는데 여기 놀 여기 되게 유명한 게 있대 저쪽에 전망대가 있거든 아아 아, 저기 아 싸우는 거 아니겠지 뭐 어? 어.